응, 얘들아 언니 이래야 되는데 마미도 내려와 마미 내려가 얼른 넌왜 왔어? 렌넌왜 온거야? 내려가 줄래? 얘들아? 응? 렌아 진짜로 얘들아 아이씨. 바쁘다고 비켜봐 나미, 자는 거 아니야? 자면 안 돼.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? 나미? 나미? 내려가, 내려가서 자. 나미? 언니 말 들려? 여보세요? 자냐? 자냐고 아 진짜 귀찮다고 꼬리만 움직이지 말고 대답을 해 자냐? 마미 마미 야 마미 마미 모르겠다 자 자너 자다가 놀래면 안된다 알았지? 앤 너는 왜 왔을까? 여기에? 일좀 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? 너네들?